안녕하세요 건강에 노래하자 보컬사롱 백호입니다. 믹스 보이스를 내기 위해 혹은 만들기 위해 볼륨을 작게 내야 한다 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하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죠.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더욱 정확하게 목표에 다다를 수 있겠죠?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리를 작게 내라는 말의 의미는 흉성보다 두성이 우세한 상태 즉 얇은 성대 접촉을 유지하며 호흡을 지르지 않고 적절한 크기를 유지하면서 믹스 보이스를 연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두성이 우세한 상태 즉 얇은 성대 접촉을 유지하라는 부분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는 흉성과 두성의 배음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흉성은 배음이 많이 생기면서 배음의 크기도 완만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두성은 흉성에 비해 배 배음이 많이 생기지 않고 배음의 크기도 가파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흉성은 크고 강한 소리라고 인식하게 되고 두성은 작고 가벼운 소리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로 믹스 보이스를 연습하라는 말은 흉성보다 두성이 우세한 상태 즉 얇은 성대 접촉을 유지하라는 말인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눈으로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트럼 뷰라는 어플을 이용할 거고요. 피아노로 A3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A3는 220Hz 입니다. 그 위로 440Hz, 660Hz, 880Hz, 1100Hz 이렇게 배음이 정배수로 쌓이는 것을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흉성과 두성으로 각각 A3를 내보도록 할게요. 아... 자, 어떠세요? 흉성은 확실히 배음이 많이 생기고 두성은 흉성에 비해 확실히 배음이 적게 생기는 걸 눈으로 볼수 있죠. 여기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흉성이 우세하냐, 두성이 우세하냐에 따라서 배음이 달라지게 되고 그 배음의 정도에 따라 우리는 소리의 크기와 세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중 배음이 더 크게 관여하는 것은 소리의 크기보다는 소리의 세기입니다. 흉성이 더 강하고 무거운 소리로 느껴지게 되고 두성이 더 약하고 가벼운 소리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흉성보다 두성이 더 작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는데 더 크게 관여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흡입니다 우리는 호흡으로 소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흡의 본업이에요 호흡을 강하게 뱉는 것으로 즉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으로 음을 높게 내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반음에서 한음 정도밖에 도움을 주지 못해요 호흡을 더 강하게 지르려고 할수록 성대만 더욱 상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는 목적으로 호흡을 사용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두강의 공간과 성대접촉 컨트롤을 익히는 것이 발성훈련의 올바른 시작인 거고요. 자, 소리의 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파동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정도에 따라서 그것을 소리의 크기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를 진폭이라고 하죠. 스펙트럼 뷰어 플의 경우 진폭이 클수록 빨간색으로 진폭이 작을수록 파랑색에서 초록색 사이로 보이게 됩니다. 아... 자, 그렇다면 흉성을 작게 내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흉성이기 때문에 배음이 많이 생기게 되고 소리는 작게 냈으니 파랑색에서 초록색 사이로 표시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두 성을 크게 내보도록 할게요 두성이기 때문에 배음은 적게 생기게 되고 소리는 크게 냈으니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저는 발성과 소리가 정말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성대가 두껍게 접촉하게 되면 그 소리를 강하고 무거운 소리로 인식하게 되는데 이를 흉성이라고 한다. 반대로 성대가 얇게 접촉하게 되면 그 소리를 약하고 가벼운 소리로 인식하게 되는데 이를 두성이라고 한다. 이는 배음의 차이 때문인데 두성이 흉성보다 배음이 적기 때문에 소리가 더 작게 느껴지게 되지만 소리의 크기에 가장 크게 관여하는 것은 호흡이다. 그래서 믹스 보이스를 작은 볼륨으로 연습해야 한다 라는 말의 뜻은 얇은 성대 접촉, 즉 구성이 우세한 상태에서 호흡을 지르지 않고 적절한 세기를 유지하며 믹스 보이스를 연습해야 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번 영상은 발성에 완전 진심인 사람이 아니라면 좀 지루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처럼 머리로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몸으로도 잘안 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바른 정보를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조금은 진지함을 빼고 누구나 가볍게 볼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할 텐데 그게 좀 어렵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베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